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아, 오늘은 어, 어제 학교에서 이제 4학년 2학기 수업을 어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수업 중에 어,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그런 과목이 한 과목이 있는데 어, 그 교수님께서 수업해주셨던 내용 중에 오늘도 함께 공유를 하면 어, 이렇게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알아두면 또, 도움이 될 그런 내용들 같아서 오늘 한번 추려봤습니다. 음, 이렇게 제목이, 어, 아들이 거주할 원룸. 어, 서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제 서울의 대학교를 입학을 한 거예요. 어, 통상, 거주는 아들이 하는데, 계약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죠. 왜냐,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아직 할수 있는 그 나이가 아니고, 그런 효력이 없죠. 어 그래서 이제 계약은 부모 명의로 하게 되는데 어,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안전장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놔야 되는가 어, 그 확정일자부라는 게 있거든요. 그 확정일자부는 뭐 어떤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어, 3조의 6 확정일자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등 하는 요 조문에 보면 어, 이제 확정일자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어, 그동안 이게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꽤 이렇게 있으신데 어, 이 내용은 뭐냐면 어, 확정일자부여기간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그러니까 보정금 뭐 월세 이런거죠. 어, 차임월세 그리고 보정금 이런걸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어,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등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해관계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집주인인 임대인과 그리고 들어가는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근데 이 임차인은 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금을 보내야 계약금을 보내고 나야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는데 그러면 그 계약금 보내기 전에 우리는 이걸 확인을 하고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어, 이렇게 중계를 하는 부동산이나, 어, 뭐 아니면 뭐, 각자 서로 뭐, 뭐, 부동산 없이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임대인한테, 이때 때릴 수 있는 이어관계인은 그러면 임대인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확정 일자 부를 반드시 열람을 해서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확정 일자 부가 뭐냐? 집이, 만약에 이렇게 원룸이, 어, 잠시 이게 보시면, 어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세가 15억 하고 어 집이 호실이 20실이 되는 이제 원룸인데 어 이럴 때 여기에 통전세로 들어간 세대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로 들어온 호실과 그다음에 이제 요 서레간 아들처럼 보증금 뭐 2,000에 월세 40이라든지 이렇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들어온 그런 집들도 있겠죠. 어 이럴 때 이제 아들이 거주할 원룸 보증금 2000에 월 40만원 과연 보장이 되는 걸까 내 앞에 선순위로 먼저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은 세대는 몇 세대나 될까 27 중에 내가 20등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1등인가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 통전세도 나간게 있다라고 하면 어, 15억 중에 뭐또 집을 지을 때 당연히 또 선순위 대출도 좀 있겠죠 뭐, 선순위 대출이, 예를 들어서, 어, 뭐, 15억 중에 한 절반, 한 7억 5천 정도가 대출이 있고, 남은 게 7억 5천이라 하면, 전체 20실에 보증금이 얼마가 되는, 되는지를 이제 한번 더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집주인한테 그거를 전 호실에 임대차 계약서를 주세요 하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맞죠? 개인정보라고 더안 주겠죠? 어, 그랬는데 이제 확정일자부라는게 생겨 있어서 그거는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해달라 면 반드시 해주게 돼 있고 그걸 이제 달라고 해야죠 계약서 쓸때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그걸 요구해서 그걸 갖추고 보여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 맞죠 몰라서도 못 챙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챙겨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야 되겠죠 어,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서 앞에 내 선순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어, 그런데 죠어그 그러니까 이렇게 세를 얻은 이 원룸이 아까 18살 만 18살 아들은 아직 미성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죠 실제 아들이 살 집이란 말이죠. 그 집이 그런데 계약은 법률행위는 엄마가 하게 이제 된 거죠. 부모 명의로 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임차인은 엄마 명의 실거주는 엄마가 아닌 18세 된 아들 그리고 확정일자는 아들을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어, 아들 명의로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겠죠 그 이럴 때 그러면 이 아들 명의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게 이거는 과연 또 보호가 되는가 그럼 전입신고는 부산에 있는 엄마를 서울까지 주소로 옮겨서 엄마 명의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쵸 이런 질문을 실제로 초롱부동산에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 간 거는 좋은데 소형님 어, 이거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썼는데 제 주소를 서울로 갖다 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 자녀인 경우에는 그게 이제 어, 같은 그 동일 세대원이었던 그 자녀인 경우에는 아들만 아니면 딸만 그 서울에 사는 원룸으로 전입을 해놔도 계약서는 엄마 명의로 써도 그거 다 보호가 된다는 그런 거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쓸 때는 어 반드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그 확정 일자부를 달라고 하셔서 앞에 선순위 보증금이 합의 얼마인지 그거 다 이제 보고 하셔야 되겠죠. 어 근데 뭐 이렇게 확정 일자를 또안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혹시나 모르고 전입을 안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분들까지 어, 확정일자를 안 받은 분까지 뭐또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하면 전입세대 열람은까지 받아 놓으면 더 확실한 거죠 전입세대 열람문을 받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은 확정일자 부를 받고 그리고 앞에는 있 선순위 대출이 얼만지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여유자금 중에 어, 뭐 우리 아들이는 보증금 정도는 보호가 되겠네 안 되겠네 그 정도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별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알아두면 굉장히 요건이 할것 같죠. 어, 어제 수업하고 왔던 내용을 어, 뭐늘또 이렇게 뜸므뜨믄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또 하나의 또 지식으로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어, 초롱부동산 똑똑한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끔씩 정보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너무 긴 거는 또 유튜브 시청을 끝까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어, 영상을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굉장히 편한데 꽤 많으신 분들이 구독을 누르면 돈이 나가는 줄 아세요? 돈 하나도 안 나갑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행복한 휴일 되십시오.